안녕하세요 스포보드입니다 오늘 새벽 토트넘과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는 맨유가 현재 토트넘 감독 무리뉴의 전 직장이라는 이유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결과는 레시포드가 두골을 넣으며 맨유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손흥민 선수는 비록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델레알리의 동점골에 기여하는 등 준수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 경기에 대해서 해외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